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, 오님. 저 지금 상영하고 있는 극그 극장판 안녕 자두야 보려고요. 허,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그 영화 이미 상영이 끝났습니다. 아 정말요? 그럼 다, 혹시 다른 애니메이션 있으세요? 예를 들면 네. 그 뭐, 장구장구 아니면은 피카피카피카치 있으세요? 푸님 괜찮으시겠어요? <웃음> 짱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짱구 짱구 짱구 짱구 짱구 <웃음> 짱구 으세요 네? 네? 괜찮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오네 네. 고인이 짱구 짱구가 지금 있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걸로 보여드릴까요? 아.. 아 혹시 다른.. <웃음> 어, 전우치 이 영화 어떠세요? 영화 그 무슨 얘기예요 오. 강동원이 어 그러게요 강동원이 무슨 내용이 <웃음> 어... 그래서... 아, 안 봤어요? <웃음> 공포영화 괜찮으시겠어요 고객님? 아...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어, 혹시 그럼 엘사 이건 어떠세요? 피카츄 없어요? 피카츄 어 잠시만요 어, 고객님 저희 영화관은 피카츄가 없어요 어떡해요 <웃음> 어떡하죠? <웃음> 아 그럼 아 짱구. 짱구 짱구 짱구 볼게요 아 네네 짱구 있으니까 그걸로 그럼 네. 드릴게요 몇명 오셨어요? 영화표한장 주세요 혼자 오신 거예요? 제 옆에 사람 있어요? 보여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어떤 영화 보시겠어요? 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보려고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그 영화 상영이 끝났습니다 정말요? 그 영화 보려고 왔는데요 어 어떻게 너무 죄송해요 혹시 네. 어 관상이 있으세요? 영화 관상이요? <웃음> 네 잠시만요 고객님 관상이 관상이 양파, 관상이 양파. <웃음> 방금 무슨 소리? 저기 양객님 괜찮으세요? 쌍이 양파. 한 쌍이 한거아니파이거장한이 양파. 한한거아니파 잠깐만 머리 아파 어, 고객님. 아, 저 고객님,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, 네. 혹시 그 관상은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? 어, 그냥 다른, 얘는 연예인 성대모사. 어, 네네, 배웠어요. 너무 잘해요. 혹시 다른 성대모사 있을까요? 왠지 좀더 많을 것 같은데. 어징어 개인 그어른신저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를 위해서. 너무. 무서워. 이러다가 <웃음> 아, 죽어. 아, 아 죽는다. 말이야 아, 니평소에는이 없으시더니 갑자기